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방송 3월 둘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있었던 주요 소식들입니다 울진군은 2022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창골 군수의 진두지휘하에 선제적 대응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은 내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창골 울진군수는 지난 11일 2차로 경북도지사를 만나 울진군 현안 사업 및 주요 신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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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비 예산 확보에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산림 자원을 육성, 활용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1년 울진군 공공산림 각국이 사업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진군의 산림을 건전하고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산림 바이오매스를 공급하고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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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참여자 안전보건교육은 오는 10일까지 3일 동안 현장교육으로 진행되며 사업참여 시 근로수칙과 작업실시요령 등의 기본교육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해 산림재해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산림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저희가 이제 공공산림각국이라고 해서 매년 이제 사람을 선발해서 합니다. 보통 이제 100명 가까이 선발해서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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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 75세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60세에서 75세 사이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기계톱이라는 엔진톱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는 작업 내용이 많은데 그걸 수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을까 봐 체력적으로 좀 소화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선발을 하고 그게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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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군의 살림을 우리 손으로 가꾸자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해서 오늘 95명이 이제 각 조마다 한 9명에서 10명 이하로 조를 편성해서 지역, 울진군 전 지역에 살림을 이제 가꾸게 됩니다. 이거는 뭐 국유림을 제외하고 사유림이나 군유림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우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리 내산 아니면 우리 지역의 숲을 좀가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신청이 도온 지역에 한해서 우리가 사전 점검을 해서 아 요거는 필요성이 있다 할때 이제 이 공공 숲 가꾸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95명이 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안전하게 또숲 가꾸기 해서 우리 울진군이 푸른 숲이 영원히 후손들에게 보존되고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살림 가꾸기 사업을 통해. 울진군의 우수한 산림자원 육성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군은 울진지역에 농업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제16기 울진녹색농업대학을 개강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9일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제16기 울진녹생농업대학을 과정별로 개강했습니다. 울진녹생농업대학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15기에 걸쳐 8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올해 입학생은 4개 과정에 143명입니다. 지난 9일 양봉기초반을 시작으로 약초반은 11일 한우반은 17일 체리반은 19일 개강을 하며 11월 중순까지 과정별로 100시간 이상 수업이 진행됩니다. 양봉기초반은 양봉인문 시기별 봉군관리 밀원식물, 꿀벌, 병해충 등의 내용으로 약초반은 토양 및 양분관리, 농업 유용 미생물, 해방품과 도라지 등 작물 재배 기술과 작물 보호제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한우반은 한우개량, 사료 질병, 경영 분석, 인공수정 중심으로 체리반은 체리 생장, 생육 전정, 수영 개선 등전 과정의 전문 이론과 실습을 강화하고 선도 농업인의 현장 사례 중점을 두어 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림막 설치, 전원 마스크 착용과 교육 전 체온 체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집합교육과 원격교육, 강사와 교육생 전면 비대면, 사이버 교육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울진독생농업대학은 울진농업의 산실로 지역특화장목 육성,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배움에 최선을 다해 농가소득증대와 함께 전문농업인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 첫 문을 연 울진녹생농업대학은 지난해까지 88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실공히울진농업발전의 미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울진왕피천의 국립공원 지정근의를 위한 하당성 조사 대상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왕피천 국립공원의 지정, 번의를 하기 위해 하당성 조사 대상지역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불영계곡국립공원 일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국립공원 브랜드 획득으로 고품격 탐방서비스와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마을 소득 증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으로는 왕피천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규제관화 효과를 위하여 근남면 수곡1위와 구산3위, 금강송면 상근1위와 1위, 왕피리와 1위, 그리고 부령계곡 군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지릅 대흥리 근남면 행복3위, 금강송면하원리를 최종 대상지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북면 덕구리와 하당리두철리금강송면소광리광해리쌍전이는산림청및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하당성 조사 대상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함께 대상지역인 9개리를 마을별로 방문하여 국립공원 지정관련 세부설명과 마을별 의견 청취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3월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중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의 지정 건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왕피천 및불영계곡 일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이나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부족하였다며 이번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우수한 자연환경 홍보 및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용도지역 설정 시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울릉과 울진의 전통어업 방식인 돌미역대배채취어업을 국가주요어업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오동나무를 잘라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 때배. 이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지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하고 운반하는 전통어업인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경주에서 발견된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목선보다 형태적으로는 훨씬 원시적이며 오래된 대로 떼배를 이용한 어업활동이 울릉과 울진 지역에서 성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나마도 통나무를 엮어 만든 때배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울진군은 지난 8일 울진과 울릉 지역에서 돌미역을 채취하는 전통 어업 방식인 돌미역 대배 채취 어업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제9호 국가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지역에서의 환경과 사회 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온 유 무형어업 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해왔습니다. 2015년 제주해녀어보성벌배어남해죽방념어업의 지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8개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9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울진울릉돌미역대배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 운반하는 전통어업으로 울진군은나구길리와 삼리, 육리를 대상지로 지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2020년 10월 서류평가를 거쳐 올해 3월 현장평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떼배 채취어업은 환경친화적인 전통방식으로 자연산 돌미역을 마을주민과 공동으로 채취하는 문화자산으로서 역사성과 생태계 보호,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제9호 9국과 중요 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진 울릉돌미역 대배채취업은 향후 3년간 어업유산의 복원과 계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 전통 어업문화의 보전은 물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관광객 증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이번 국가중요 어업유산 지정은 2020년부터 경상북도와 관할 어촌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자료 발굴 등의 노력을 한결과라며 소중한 유산을 보전하고 울진돌미역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김경환입니다. 울진군은 울진의 대표 명소가 될 울진 마린 시 c 골프장의 관리를 위해 주식회사 BNG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울진군은 울진 마린 시 c 골프장 관리 위탁 운영을 위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주식회사 BNG를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울진 마린 시 c 의 관리 위탁 운영 업체 선정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40일간 제한 공모를 시행하여 주식회사 BNG 등 4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며 지난 4일 정량적 평가 및 가격 평가와 평가위원들의 정성적 평가에 의하여 주식회사 비 n 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비 n 지는 울진 마리 CC 관리 위탁 운영을 위하여 포항 문화방송 주식회사와 다마테 엔지니어링 보문 개발 주식회사가 특수목적 법인인 SPC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입니다. 울진군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비 n 지와 3월 말까지 위수탁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협상 후 위수탁 계약이 이루어지면 4월부터 본격적인 인수인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관리수탁업체는 골프장 개장을 위하여 잔디관리와 클럽하우스 및 골프텔 착공을 위한 실시 설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특히 고령자의 외출이 어려진 가운데 평해업 월송일리 새마을회가 지역의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떡과 선물을 전달하는 데 발벗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진군 평해읍 월송일리와 새마을회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부 출입을 못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11호전 월송일리에 거주하시는 90세 이상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뵙고 안부를 전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선물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현재 평해읍 월송일리는 총 3대가 155세대에 26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에서 90세 이상 어른들도 열분이 계시는 대표적인 장수마을입니다. 작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마을회관이 문을 닫아 마을의 어르신들이 늘 집에서만 생활하시니 자주 뵐 수도 없어 떡과 다과 등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 마을회관이 그 폐쇄되어 그 어르신들이 집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도 못해서 오늘 경로효칭 90세 이상 어르신들께 떡과 그 선물을 준비해서 그 이분들에게 그 안부묻기 행사를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은 옛날부터 장수마을이고 또 호를 실천하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의 원래 명칭은 달호마을이었어요 효자가 많이 나는 어른들을 모시고 하는 마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른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모두 다 바르게 하심 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또 동네 화합을 위해서 모두 다 협조를 해 주십니다. 봉민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 이장과 새마을회 회원들은 동네 어른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가며 떡과 선물을 전달했고 어른들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프지 마고 네. 오래 오래 살아야 돼. 건강하게. 아이, 아이들. 네. 오래 살아야 돼. 또 네. 그, 그 지금 파트, 하자 파트. 그 이제 파트. 그래 하트가나 이렇게. 반갑다. 이atan.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만 <웃음> 있고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찾아뵈라 이랬는데 <웃음> 오늘 이래가지고 한번 동네에서 이래가지고 한번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래 왔어요. 아이고 <웃음> <Hey>, 고맙다 <웃음> 어, 하여튼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네. 오래 장사하세요. 그래. 뭐일 네, 있으면 연락하고? 예. 예, 예. 이자이가잘 그래. 맞네, 막 이랬는데. 아, 이자이잘 맞네 가지고아이거 <웃음>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안돼안 돼. 아이거 고맙습니다. 음.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안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이자님하고 새마을회 회장님하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했는데 어떠세요? 예 좋습니다. 예. 아이 저기야 좋은 이네지 뭐, 먹고 오래 이거 뭐하나 자고 하지. 방영서 평의 입장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경로요친 사상을 고취함은 물론 우리 민족의 윤리 도덕적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이 지역 사회에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고령자들에 대한 배려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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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천식 사업을 저희들이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 교육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 눈높이에서 맞는 인연극이라든지 아토피 천식을 어떤 상황이 와도 스스로 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고, 또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또 이거를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협업해서 가정에서 관리해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런 관리 능력을 저희들이 또 전문가를 통해서 그 교육을 제공하고 이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나 어 이제 우리 보건소와 또 그리고 어 우리 저기 아토피 천식 그 협회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그세세 세 개와 세 기관이 합쳐서 저희 아이들이 건강을 할수 있게 막껏 뛰놀 수 있게 저희들이 네, 환경을 제공하는,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를 운영할까 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인증안심학교는 2019년 안심학교로 선정된 후 학생들의 유병률 조사, 환화관리카드 보유, 알레르기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올바른 예방관리 보건 교육 참여, 보습제와 천식 응급키트를 비치하는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보건소가 협력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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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식인증 안심학교 사업이 이어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울진 소방서는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119 안심 골목 만들기 행사를 통해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주거지역을 선정해 화재 예방 홍보와 주택용 소방설비를 무상 보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울진 소방서는 지난 9일 울진읍 읍내 팔길인 물진보건소 뒤편 골목에서 대형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119 안심 골목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119 안심 골목 만들기는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주거 밀집지역을 선정해 화재 예방 홍보 및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벽화 그리기와 번쩍이는 LED 소화기함 설치, 미설치 가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사전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차단을 위해 추진됩니다. 특히 이날은 읍내살이 이천수 기장을 소방안전책임관으로 위촉하였으며 감지기 여등계와 소화기 신계를 무상 지급하여 지역사회 소방안전네트워크 구성 및 화재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119 안심골목 벽화는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욱 사장은 119 안심골목 만들기 캠페인이 마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화재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군은 주민들의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행정공간을 제공하고자 노후화된 건물과 협소한 주차 공간 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죽변면 사무소의 이전 신축을 진행 중입니다. 죽변면 후정리 328번지 일원에 연면적 1375제곱미터 크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2월 26일 착공하였으며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중만 재무과장은 노후화된 죽변면 사무소를 재정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행정공간 제공 및 변화하는 행정 요구에 부합하는 다기능 복합 공간으로서 이바지에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울진군은 2020년 7월, 군청과 거리가 있는 남부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 접근 용이성을 위해 평해읍 평일 평해리 855-2번지 1원에 연면적 567.81제곱미터로 지상 2층 규모의 나물진 민원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건축 관련 복합 민원, 해양수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남부지역의 주민행정 편익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계속해서 울진해양경찰서 주간 간추린 소식들입니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짙은 바다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2021년 농무기 해양사고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는 매년 3월에서 7월 사이 가사로운 날씨에 따뜻해진 공기가 차가운 해수면을 만나 온도 차이로 인해 짙은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다의 불청객으로 가시거리가 현저히 짧아져 해양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340건으로 이중 133건이 농무기에 발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기관고장이 46건, 안전저해 18건, 운항저해 14척. 충돌 11척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무로시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안전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농무기 사고 다발해역 세계소를 지정하고 경비함정 등 구조세력을 중점 배치, 순찰을 강화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농무기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항 전 해상기상을 확인하여 무리한 선박운항을 자제하는 등 해양종사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물진방송 라보라입니다 수구초심, 머릿수 언덕구, 처음초마음심입니다 이 뜻은 여우는 구릉에서 구를 파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거머리를 그 자기가 살던 구릉 쪽에 둔다는 뜻입니다 곧그 근본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 덕분에 저희 울진방송 유튜브 구독자가 천명을 훨씬 넘었습니다. 앞으로도 늘 처음처럼 수구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울진군의 소식을 전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울진방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울진방송의 모든 제작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올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